Thank you. <웃음> 다시 돌려봐 <계속> 돌려봐 <웃음> 돌려봐 안나오는데? 지금 계속 내려가고 계속... 있잖아. 우와, 게임 아픕니다. 어, 쉬고, 뭐안 열어. 떻게 열어야 되죠? 어. 아, 여기도 있구나. 어, 아, 어 어, 손이 얼어가지고 찬실려서 안 돼, 안 돼. 난 그런 거 해주지 않지. <웃음> 안, 안 열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난 보라색이네, 어, 파란색이다. 아, 파란색. 이게 더 예쁘다. 아, 어, 어, 이쁘짜 예쁘네. 우와. 어, 그리고 여기 장소도 또 다르게 나와있네. 아 그렇다. 다르다. 이게 장소가 다르네. 뭐야? 눈알 같다, 눈알. 여기에 바위가 있는 데인가? 이게. 아. <웃음> 완성해주세요. 위에, 위에, 터 <웃음> 그리댐, <덮어댑? 웃음> 어, 오케이. <웃음> 와, Thank you.